<웃음> 와 진짜 유명하긴 한가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카오 권입니다 제가 지금 경상북도 영덕에 왔는데요 여기 영덕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대게잖아요 대게 살면서 영덕대게는 먹어봤지만 영덕에서 대게를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먹으러 가는 길인데 일단 가면서 여기 주변을 좀 보여드릴게요 과연 영덕에서 먹는 대게는 진짜 어떤 맛일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전복 자 주먹밥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주먹밥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주먹밥 맞네 대게 자, 여기 왔으면 대게를 먹어줘야죠 오. 이거 알아요? 껍데기에다가 라면 올려먹으면 더 맛있는 거? 그렇게 먹은 문도 한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대게라면 처음 먹어보아 <웃음> 처음이에요? 오오 네. <웃음> 음.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진짜 계속 역시 생선 냄새, 해산물 냄새. 되게 바치다, 되게 바치야. 진짜 영덕 아니랄까봐. 오, 크다, 크다. 와, 처음 들어봐. 아, 그거요? 와, 오, 얜좀 무섭다. 오, 좀 무섭다, 무섭다. 오, 대박. 와, 진짜 묵직해요,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와. 와, 멋있다. 멋있죠? <웃음> 살아있네. 살아있네. <웃음> 아 감사합니다. 네. 오, <웃음> <웃음>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하늘 봐봐 하늘. 완전 파래가지고. 오, 되게 빵? <웃음> 완전 귀엽다, 완전 귀여워. 어? 슈크림인가, 이거? 붕어빵? 약간 부드러운 붕어빵 먹는 느낌이에요. 얘한테 지금 가루로 만든 크로플이요. 아, 되게 살가루요 음. 음. 이게 더내 스타일이다. 맛있다 근데 여기에 이 동백꽃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이 촬영했나 봐요. 여기 보니까 여명의 눈동자. 저는 모르는 드라마인데, 다시 보고 싶은 드라마 1위. 진짜로? 팩트인가요? 약간 그런 고풍적인 느낌이 나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네요. 어, 저기 까멜리아. 아, 여기 카페가 이제 동백이가 일했던 그런 카페래요. 지금 요 앞을 찍기 위한 줄이에요. 와, 이제 유명하긴 한가 보다. 옹산 다이애나 동백씨. 요렇게 주문하고 요걸 드려요 아그 여기, 여기 사장님은 노규떼씨를 아, 닮으셔서 우리 네 닮았다고 노규떼씨 <웃음> 그러면 아메리카노 아이스다 프랑이랑요 네 동백씨 그리고 이건소랑 <웃음> 바닐라 바닐라 아이스로 드릴까요? 바닐라 아이스로 드릴까요? 어 컨셉 잘 잡으셨는데요 여기 동산 다이에나 동백씨 운전하셨어요 <웃음> 동백씨 감사합니다 <웃음> 여기가 되게 유명한 거리라고 그러던데. <목소리> 뭐예요, 이게? 저 사진 찍으거 아. 혹시 저 컨셉으로 같이 좀 찍어 줄수 있으세요? <목소리> 아우, 민망한데요? 아, 음, 이렇게? 찍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가 아, 여기가 여기가 동백이 살았던 곳이래요. 누구가요 용식이 용식이 용식입니다 <웃음>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주인공 이름도 몰라 어이, 아, 고맙습니다 조금만 좀요 음. 이거 보세요. 사모님 와, 이거 나... 아 이거 봐요. 튼실한 거 봐. 와. 사실 나는. 난... 음. 음, 아, 맛있다 여기. 되게 네. 와... 맛있다 와. 음. 동고 괜찮네요. 맛있다. 진짜 맛이다네개네세요네 개. 그어 드릴까요? 아, 야 뭔가 여기 배들도 쫙 보이면서 우리가 저기 있는 요트 중에 하나를 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경을 한번 만끽해 볼게요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웃음> 어 좋은데요 근데 진짜? 어, 뭔가 진짜 오늘 제대로 여행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일정이 여기가 지금 선상 아닌데 와, 진짜 잘 꾸며놨어요 여기서 막 프로포즈도 하고 한다는데 진짜 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 옆에 앉아가지고 와인 딱 주면서 자기야, 사랑해, 결혼해줄래 <웃음> 어, 투어 끝나고 지금 들어왔는데 와 진짜 오늘 너무 잘논것 같아요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포항이라는 곳이 볼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특히 방금 탔던 요트는 진짜 어, 환상 진짜 최고였습니다 네 오늘은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카메라 키고 열심히 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봐요 안녕 그림을 쫙 펼쳐놔가지고